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꽃무늬 블라우스를 산뜻하게 입는 꿈. 날개짓을 하며 날아가듯. 기분이 상쾌하고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난다. 꽃무늬가 새겨진 물건에 관한 꿈. 그 물건의 상징과 더불어 명예와 경사로운 일의 관계에서 표현된다. 꽃방석에 앉아 남녀가 마주보고 있는 꿈. 선남 선녀가 백년가액을 맺고 결혼식을 올리게 된다. 만남, 결합이 있다. 꽃방석에 앉아 푸른 창공 위로 두둥실 떠다니는 꿈. 국이 공명하고 입신 출세한다. 2파, 승진 당선, 합격, 학위, 자격 취득, 권위, 명예, 승리, 성공 출판, 선정 광고, 여행 등이 있다. 꽃방석에 깔고 앉아 붉은 과일을 먹는 꿈. 연애를 하거나 좋은 직책에서 수월한 일을 한다. 꽃밭에 누워있는 꿈. 파티나 분위기 있는 곳에 쾌하게 빠져 헤어나지 못한다. 꽃밭에 불이 붙어 활활 타는 꿈. 아름다운 문예 작품을 창작하고 어떤 일에 좋은 결실을 얻게 된다. 꽃밭에 색동 비단 자락이 꽃잎처럼 나부끼는 꿈. 훌륭한 문예 작품을 창작하거나 아름답고 멋진 작품을 감상한다. 창조, 생각, 만남, 연애, 결혼, 사랑과 행복, 예술의 재정, 희망, 모임 등의 기론이다. 꽃밭에 오색 무지개가 서 있는 꿈. 신비한 문예 작품을 창작하여 전시회를 갖는다. 동창회 파티 모임을 갖는다. 꽃밭에 태양이 떠오르는 꿈. 북이공명하고 입신 출세하여 태양 같은 사회 지도자가 된다. 대속권 장악, 권력, 종교 명예, 승진, 당선, 합격, 승리, 성공 등을 상징한다. 꽃밭에서 금반지를 줍는 꿈. 어떤 화려한 문화의 공간에서 멋진 애인을 낳는다. 행지의 온이 있다. 꽃밭에서 놀다가 제비를 잡는 꿈. 문화 예술의 공간에서 아름다운 사랑을 낳는다. 애인, 친구, 재물, 구애 등이 있다. 꽃밭에서 미어 소리가 소곤소곤 들리는 꿈. 예술의 전당이나 문화의 광장에서 명화를 감상하게 된다. 만남, 소식이 있다. 꽃밭에서 방울새 울음소리가 그윽하게 들리는 꿈. 예술의 전당이나 극장에서 명화 감상을 하게 된다. 즐거운 파티나 모임을 갖는다. 꽃밭에서 방울종 소리가 딸랑거리는 꿈. 어떤 아름다운 향연의 장소에서 양악과 국악의 하모니가 이루어진다. 꽃밭에서 붉은 산호반지를 줍는 꿈. 어떤 즐거운 모임이나 파티에서 멋진 애인을 낚는다. 재물과 돈을 얻는다. 꽃밭에서 예쁜 사파이어 반지를 줍는 꿈. 어떤 모임이나 문화의 공간에서 사랑의 인어를 낚는다 재물, 돈, 물품, 행재 등이 있다. 꽃밭에서 용두 마리가 꿈틀거리며 하늘로 올라가는 꿈. 집안에 혼사가 들어와 약혼이나 결혼을 하게 된다. 사랑으로 결실을 맺는다. 꽃밭이나 경치가 아름다운 곳에 있는 꿈. 둥실둥실 공중에 뜨는 기분 좋은 꿈. 유혹되는 것 같은 느낌을 갖는 꿈 등은 불길한 꿈이다. 중병인이 이런 꿈을 꾼 경우는 죽음에 임박했다는 것을 암시한다. 꽃밭이나 꽃송이를 짓바아 놓은 것을 가만히 보는 꿈. 집안에 나쁜 일이 생기거나 자신의 명예가 손상될 일이 발생한다. 꽃배개두 개가 나란히 보이는 꿈. 남녀가 만나 조용하고 분위기 있는 곳에서 단 꿈을 꾼다. 선물, 감상을 하게 된다. 꽃배개를 안고 있는 꿈. 실제로 좋아하는 사람을 안고 두둥실 구름처럼 떠다닌다. 단 꿈을 꾼다. 꽃병에 물망초꽃이 곱게 피어있는 꿈. 친구나 사랑하는 애인을 만나. 뿌젓한 곳에서 즐거움을 갖는다. 상봉 행운이 온다. 꽃병에 호접란이 없어지는 꿈. 귀한 물건이 없어지거나 사랑하는 친구와 애인이 변심을 하게 된다. 꽃봉오리 같은 붉은 산호가 애틋한 느낌을 주는 꿈. 친구나 사랑하는 애인을 만나 뿌젓한 공간에서 얘기꽃을 피운다. 꽃 속에 영롱한 옥이 반짝이는 꿈. 문예작품을 창작하거나 새로운 소재를 발명하게 된다. 행재 재물, 돈 등이 있다. 꽃송이가 크고 탐스럽게 보이는 꿈. 그만큼 성과나 명예 등이 뛰어남을 뜻한다. 꽃송이에서 아름다운 소녀가 나와 하늘로 사라져버린 꿈은? 감명 깊은 서적을 읽거나 일이 성서된다. 꽃송이에서 천사가 나와 하늘로 올라가는 꿈? 어떤 작품이 크게 성공하고 사람들에게 감명을 줄 것이다. 꽃에 벌이 모여드는 꿈? 경사가 있으며 잔치를 하게 되고 손님을 접대하게 된다. 자신의 작품을 호평하는 사람이 많아진다. 꽃은 젖는데 과일을 맺지 않는 꿈? 사업 성과를 얻지 못하거나 몰락할 운세에 놓이게 된다. 꽃을 그리는 꿈 어떤 사랑스런 여인을 만나 신상 문제를 알 일이 있거나 명예를 얻기 위해 노력할 일이 생긴다. 꽃을 꺾어든 꿈 태몽으로 남녀 성별의 구애됨이 없이 태아가 장차 명예와 업적을 얻게 됨을 예시하는 꿈이다. 꽃을 나누어 주는 꿈 가까운 사람과 싸움이 일어나거나 손재가 있다. 서북방에 있는 거래처를 조심해야 한다. 꽃을 머리에 꽂는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신변에 영예로운 일이 있거나 입신 출세한다. 승진, 당선, 합격, 자격취득, 상장, 훈장 혼사, 약혼, 결혼 등의 경사스러운 일이 생긴다. 꽃을 보거나 꺾은 장소가 유난히 돋보였던 꿈. 이것이 태몽이라면 사회적으로 기반을 튼튼히 잡을 자손을 얻는다. 꽃을 보거나 꺾은 장소에 관한 꿈. 퇴하가 장차 출세할 기반이나 사업관계의 배경이다. 꽃을 삼키는 꿈. 명예와 부귀가 주어지고 꽃을 씹어먹으면 이성과의 교제 결혼, 독서 등과 관계한다. 꽃을 씹어 먹는 꿈. 사람들과의 만남이 자연스럽게 맺어진다. 꽃을 어떤 사람과 나누어 가지는 꿈. 장차 배우자나 정부와의 이별 내지 이성관계나 이성문제 연관된 풍파가 발생하게 된다. 꽃이 달린 채 떨어진 감을 주어 담는 꿈. 학문적 연구자료를 수집하거나 사업자본을 구하게 된다. 꽃이 볼품없이 시들어 버리거나 꽃잎이 떨어져 내리는 꿈. 부부간이나 정부 사이의 이별이나 분산의 풍파가 생기게 된다. 꽃이 시든 꿈. 생명의 단절, 질병, 사업의 실패 등을 나타낸다. 꽃이며 풀포기가 돌이나 나무 등이 있는 길 위에서 자라는 꿈. 점자 생활이 윤뜩해지고 사업이 번창하게 된다. 꽃잎이 봄바람을 타고 창문으로 날아들어오는 꿈. 가까운 곳이나 먼 곳에 서사랑 행복. 기 소식을 씻고 나직하게 날아온다. 꽃 같은 사람과 달 같은 마음을 씻고 봄빛의 바람 따라 꽃잎다 남한 길도 마다하지 않고 님을 찾는다. 꽃집에서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게 피어있는 꿈. 집안에 예쁘고 아름다운 꽃과 같은 경사가 있고, 속속 꽃봉오리가 톡톡 터져 핑크빛으로 물들인다. 사랑과 행복, 꿈과 희망, 멋과 낭만 등이 철철 흐른다. 꽃향기를 맡는 꿈. 작품, 또는 일거리 등의 좋은 평을 받고, 신분이 고귀해지거나, 연인이나 그리운 사람 등을 만난다. 꿰꼬리가 꽃밭에서 아름다운 소리로 오는 꿈. 어떤 화려한 파티 장소나 모임에 나가 즐거움을 갖게 된다. 예술의 전당에 간다 나비가 꽃봉오리에 앉아있는 꿈 선남선녀가 만나 문화의 광장이나 호젓한 곳에서 사랑의 꽃마무를 터뜨린다 집안에 경사스런 일이 있고 혼사가 들어온다 사랑 만남 명화 감상 등으로 아름다운 꿈을 꾼다 나비 때가 꽃밭에서 춤을 추는 꿈 예술의 전당이나 문화회관에서 외국의 훌륭한 오케스트라 오페라 쇼 등을 감상하고 환상의 멋진 앙상블을 맛보게 된다 예술작품 감상 구경을 한다 남녀가 유채 꽃밭으로 들어가는 꿈. 실제로 사랑의 둥지를 찾아 문화의 공간이나 현대판의 아방궁에서단 꿈을 꾼다. 스포츠, 레저, 여행, 만남의 광장, 관람 구경, 파티, 모임 등이 있다. 남모르는 사람에게 안개꽃을 주는 꿈. 재물과 돈이 나가고 남을 위하여 봉사함으로 큰선업을 쌓게 된다. 내가의 동백꽃이 산뜻하게 피어 있는 꿈. 새로운 문예작품을 창작한다. 아이디어, 사무 및 학업 성적 향상. 입신 출세 행운 등이 있다. 넓은 평야 모카밭에 하얀 목화꽃이 환하게 보이는 꿈. 실제로 물질적으로 풍요로움을 가져다 준다. 명예, 부귀, 재물, 돈, 행재 식복, 생산, 수출, 문화예술, 창작 등이 있다. 넓은 평야의 민들레꽃이 융단처럼 깔려있는 꿈. 영세업에서 시작하여 큰 기업으로 발전하고 상장회사로 등극한다. 넓은 평야의 참나리꽃이 곱게 피어있는 꿈. 부동산에 투자하여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짭짤한 재미를 본다 노란 해바라기 꽃이 둥글게 점점 커지는 꿈 단기성 투자로 사업 성과를 올리고 짭짤한 재미를 보게 된다 노란 꽃 화분을 방 안에 들여왔는데 열매를 맺은 꿈은 이것이 태몽이라면 예술 작품으로 세인의 이목을 받을 자손을 얻는다 눈밭에 쓴바귀 꽃이 활짝 피어있는 꿈 부. 동산에 매매 계약이 생기거나 문예 작품을 창작하게 된다 높은 산봉우리에 선인장 꽃이 활짝 피어있는 꿈 어려운 역경을 딛고 정상에 오른다. 승진, 승리, 성공, 합격, 당선, 명예 등이 있다. 높은 산봉 우리의 에델바이스 꽃이 산뜻하게 피어있는 꿈. 최고의 영예를 얻어 입신 출세하게 된다. 명예, 부귀 입학, 승진, 합격, 당선, 학위, 자격, 취득, 승리, 성공, 재물, 취직 등 행운이 있다. 높은 산에 올라가니 꽃이 만발하여 신기한 듯 바라보고 있는 꿈. 불투명한일의진행에 좋은 결과가 있게 된다. 완벽한 조화와 미래의 명성을 쌓기 위해 노력한다. 높이 쌓여있는 지미의 붉은 꽃이 활짝 피어있는 꿈. 사업에 투자하여 많은 돈을 벌어 부자가 된다. 저축을 하게 된다. 눈 위에 하얀 백화꽃이 산뜻하게 피어있는 꿈. 새로운 문예작품을 창작하게 된다. 부기공명 입신출세명예, 승진, 당선, 합격, 학위취득, 성공 등이 있다. 눈 속에서 꽃이 피어나고 있는 것을 보는 꿈. 귀인을 만나고. 남에게 축하를 받거나, 이성규제 내지 남녀관계에 원만한 결합과 성취를 이끌어낼 수 있으며, 재물과 명예 등 자신의 권리가 풍족해진다. 달이 미 그늘진 곳에 안개꽃이 곱게 피어있는 꿈. 자선단체인 양로원, 고아원, 유가원 등을 찾아 봉사를 하게 된다. 달리에아 꽃다발을 안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높은 층으로 올라가는 꿈. 북이 공명하고 입신 출세하게 된다. 명예, 승진 당선, 합격, 입학, 학위, 자격 취득, 취직 임명자, 혼사, 결혼, 소원성 취딩이 있다. 달맞이꽃이 책상 위에 활짝 피어있는 꿈. 분해개발과 창의성을 가져다주고 업무능률이 향상된다. 학생은 학업성적이 올라상 분장을 받게 된다. 담장 밑에 개나리꽃이 활짝 피어있는 꿈. 집안에 경사스런 일이 있고 슬라의 자손에게 서광이 보인다. 담장 밑에 동백꽃이 활짝 피어있는 꿈. 확실한 실력자를 만나 도움을 받고 하는 일과 사업이 날로 번창한다. 집안에 경사스런 일이 있고 슬하에 기쁜 소식을 듣게 된다. 명예, 행운이 온다. 꼭 꿈의 몽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